네, 로직 프로의 단축키를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U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U는 U를 눌러보면 이렇게 현재 선택된 리전의 음, 리전을 기준으로 로케이터가 생기면서 사이클이 걸립니다. 다시 U를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 U는 현재 리전, 선택된 리전의 로케이터를 정한 후에 사이클을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케이터만 필요하면 U를 누른 후에 다시 C, 단축키 C를 눌러서 사이클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다시 클릭하고 U를 누르면 이렇게 그 해당 리전에 해당 리전을 포함하는 사이클이 걸립니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선택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U를 누르면 네 가장 긴이 리전 끝까지 포함된 것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사이클이 걸립니다 그래서 로케이터만 필요하면은 사이클 C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로케이터는 여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1마디부터3 6마디 까지 자 다음 v 단축키 입니다 자 v 를 눌러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네, 리전을 선택한 상태에서 하던 리전이 없는 상태에서 하던 v 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w 입니다 w 리전을 선택하고 W를 누르면 미디 리전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웨이브 오디오 파일 리전에서는 W를 누르면 네, 파형이 열립니다. 파형이 열리는데 이 파형을 수정할 수 있는 파일 탭으로 열립니다. 다시 W를 누르면 네, 창이 닫힙니다. W는 웨이브 폼을 볼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그 다음 X입니다. 자, X는 클릭하면 믹서가 열리죠. 네, 믹서가 열리면서 현재 선택된 트랙도 역시 선택이 됩니다. 다시 X를 누르면 사라지죠. 자, 믹서는 여기. 여기와 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도 믹서가 열립니다. 믹서는 전체 트랙, 사용된 트랙이 다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를 선택해서 해도 여기 선택만 다르지 똑같이 창이 열립니다. 네, 믹서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X 그 다음 Y입니다. 자, Y를 누르면 이쪽 옆에 이게 열리죠. 바로 라이브러리의 Y가 열립니다. 라이브러리 창이 열립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가상악기 트랙에서는 악기를 음색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리고요. 이렇게 웨이브 트랙 창에서는 이 세팅값, 이 트랙에 먹여져 있는 버스나 이 EQ나 컴프레서나 이 트랙 데이터 값을 선택할 수 있는 세팅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미디 데이터, 미디 트랙에서는 가상 악기를 그리고 오디오 데이터, 오디오 트랙에서는 그 오디오 트랙의 설정 값을 열어줍니다. 자 다시 Y를 누르면 창이 닫히죠. 그 다음에 Z입니다. Z, Z. G는 줌 기능인데요. 음, 현재 선택된 리전을 이 창에 꽉 채워줍니다 화면에 이렇게 꽉 채워주죠. 지금 선택이 이만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다 보여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선택을 요거 하나만 했다 그러면은 Z, G를 누르면 그 해당 리전만 확대해 줍니다. 꽉 채워 주죠 다시 g 를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 크기로 지금까지 로직 프로의 단축키를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특수키나 기능키와 조합하는 단축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